안녕하세요. 기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지연입니다지연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죠. 더, 더운데 뭐 지방하게 했어요? 아니, 아니요. 또 부산도 가고 또 기도도 좀 갔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무 가요? <웃음> 방 안에 초가 15개, 16개잖아요. 와, 아, 아 정말 죽겠어요 더위가 싫으세요? 추위가 싫으세요? 추위요.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절요 <절신가요? 웃음> <웃음> 근데 너무 더우니까 <웃음> 어, 맞아요 진짜 갑자기 더워졌더라고요 히니까 다음 주에 또비 온대요 음. 더울 때뭐 하세요 보통? 더, 더울 때? <웃음> 네. 전 일하죠 아, 일하는 거 말고 아저한번 저기 뭐야 바람 쐬러 한번 갔다 왔어요 선생님들하고 어디요? 빠지 가평 빠지? 그것도 음. 선생님들이라고 하셨어요? <웃음> 친구분들 <웃음>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다뭐 시집가 사니까 아 그렇죠. 지금은 아. 친구 없죠 친구 없어요? 지금은 없죠 아. 친구 다 이제 애 키울 나이잖아요 아. 한참 바쁠 나이맞아뭐 어. 응. 여름 계획은 없어요? 뭐 없어요 해외에서. 없어요. 아, 전혀 어디? 없어요 전혀 어 어디 가세요? 왜 아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네 한번 봐주세요 성별. 남자입니다. 남자 <웃음> 이 사람 고립되어 있는 것같 거든요. 어디에요? 어, 움직임은 있는데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면 네.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굉장히 쉽다. 이 사람이 오지랍도 넓고 어, 사교성도 좋고 이럴 수가 없는데 어, 뭔가 답답하고 굉장히 막 뭐가 얽혀 있고 고립이 돼 있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한마디가다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음 자기가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 억울해요. 내가 상황이... 응, 내가 살아온 이이 이 사람 성격의 성향을 들어가 보면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립이 돼 있을까?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 슬프지? 뭔가 내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 같아요. 엄청 심은 심한 뭐 사실상 뭐 죽으려고도 좀 생각해 보고 어,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 자체가 사교성이 있기 때문에 지인들은 깔려 있어서 이사람을다 하나를 두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쓰럽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 구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것같아 근데 이게 안 들려 지금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배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지금 내 감정에 내가 늪에 빠져가지고 미쳐있다라고 보면 돼 이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좀 치부 느낌이 있어 쪽팔린 거 있잖아요. 막 마누라가 바람 나왔는데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느낌처럼 나는 되게 자존심 세게 살아왔는데 어, 정말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못 하겠는 거 웬만한 말안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들키고 어, 또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 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반이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또 그의 반의 반이고 또 나한테 악의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반이다라고 봤을 때는 뭔가에 휘말려 있거나 예를 들면 진짜 뭐 결혼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치부라든지 근데 실수할 수 있는 남자는 아니고 응? 그래서 이런 면모로 좀 보였을 때는 어 음, 재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상황이 어, 현재 상황이 그렇죠 아. 재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재수가 참 없는 시기지 않을까 근데 올, 올해도 계속 이럴까요?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 벗어날... 근데 아니야. 내후년도 그래. 어, 한 3, 4년? 꽤 길게 가네요? 이게 장 단타로 움직이는 싸움이 아닌 것 같고 되게 단발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되게 골마있던 썩은 뿌리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음, 음. 그래서 어, 이 혼자만을 두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사람 성향은 참 사실상 주대가 없기는 해. <웃음> 좀 나름 쪼잔한 구석도 있고 아, 또 검소한 느낌도 있고 음. 또이 심리적으로 혼자 생각을 한, 하다가 혼자 사고도 좀 치고 음. 엉뚱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요거를 악의적으로 보기엔 천진난만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볼 수가 있는데 왜이 남자가 이렇게 고립이 돼있지 혼자만 두고 보기엔 어려워. 음. 상황은 아마 이 사람 외의 것에 대해서 발현이 돼서 내가 어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안 가고 싶은 길을 가거나 응? 음 그리고 외로워요 이 사람은 사주를 논하기보단 기운 자체가 지금 덫에 걸린 느낌? 그물에 맺혀있는 그물에 걸려있 거북이 느낌? 이런 느낌을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옆에 그, 사람이 있어도? 있어도 음.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음.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아. 아씨 짜증나. 어, 뭐다 싫어. 음. 아는 건 알겠는데 아는 척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아는 건 알겠는데 아는 척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네 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 응? 음. 나를 그냥 내버려 둬. 자꾸 건들면 죽고 싶으니까 내버려 둬 말하지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자체가 사실상 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내면 안에 선한 존재만은 아니야 굉장히 욕심도 많고 자기 잘난 맛도 있고 이런 복잡한 복잡한 이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 온할 뿐이야 이속 안에는 싸가지도 없고 <웃음> 사실 착하다고만 볼수 없기에 싸가지도 없고 자기 멋대로인 것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다만 내가 그냥 그 겉모습이 좋은 거를 포장했다고 라 봤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성미고 누르는 성미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성미를 사람들이 건드렸거나 나를 엮었거나 나를 모함했거나 나를 구설에 오르게 했을 때이 사람의 속내를 껍데기를 벗기 시작하는 을 거지 만약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점점점점 점점 본성이 드러나고 아마 싹수가 조금 보일 수 있고 쌀가지가 없는 면이 보일 수 있는데 건들지 않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독한 사람이야. 점점점 독해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세질 거예요. 이제는 한꺼풀 벗고 선하게 살다가 가면을 딱 써서 악인으로 좀 변할 수 있는 면이 많아서 모든 걸 전투하다가 쓰러질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전투하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맞서 싸우다가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거나 굉장히 심한 아주 심한 주위 사람들이 지키게 죽을까 말까에 대해서 약간 이게 있거든. 근데 어, 지켜보는 자가 많기 때문에 살기는 살지만 죽은 자와 같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쁜 기운을 빨리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도 앞에 놓여있고 죽음 사자도 앞에 놓여있고 그리고 굉장히 음,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동굴로 가서 살 사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음, 이라고 보면 돼요. 불쌍한데? 불쌍해요. 어. 불쌍하죠. 어찌됐던 간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나쁜 상황에 놓여져서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 음. 안건드렸으면 좋게 살 사람이잖아요. 안 건들었으면 좋게 살수 있어. 사람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봤을 때 누구나 있지만 악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드러나는 거잖아. 지금은 악발일 걸 아마 지금 낭떨어질 것 같은데. 음. 이놈이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근데 이거 배터리가 나와서 잠깐만요. 배터리를 미리미리 챙겨야지. <웃음>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아, <웃음> 오케이. <Okay. 웃음> 아, 예. 흐름 킹크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 듣고 혼날까봐. <웃음> <웃음> 야, 혼날까봐 다 듣고. <웃음> 이런 무편지 만드는 거 아니야? 얘는 아니면 그냥 얘가 오디오가 살아 있어. 아. 네, 그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 해볼게요. 이분. 요즘에 논란이 있는 분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 박수홍씨예요 아 박수홍 집안 문제 집안 예, 문제가 심해요 엄청 그런데이 박수홍씨가 사실 계속 입을 닫고 있었어요 이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실화탐사대에 나왔어요 얼마전에 오늘이 4일이거든요 한 저번주인가 실화탐사대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호수를 했어요 야, 억울하다. 지금 그 언론에 나온 건다 거짓말이다. 지금 심지어 유튜버도, 유튜버 누구라고 얘기는 안, 안 드리겠는데 유튜버 한 명도 고발당했어요. 박성우씨한테 예, 예, 허위로 나왔거든요. 그 진실이. 왜냐면 박성우씨는 근거 자료를 다 냈는데 그 유튜버는 근거 자료를 하나도 못내가지고 고발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족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박성우씨는 가족을 좀 지키고 싶었나봐요 그... 그... 실화탐사의 내용을 보니까 가족을 좀 지키고 싶었고 끝까지 뭔가 하고 싶었나봐요 잘 이렇게 하, 이끌어가고 싶었나봐요 근데 지금 잘 안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뭐 싸우겠다 뭐,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전면에 나와서 방송까지 했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 상태로 싸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 박수홍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어, 진짜로 눈물이 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겨요. 박수홍씨가? 이겨요. 박수홍씨가 이기고 어, 집안 싸움이라 이기고 자시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끝은 이겨요. 음... 이제는 이 남자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어, 아마 이한 켠에 어, 엄마 아빠는 못놀 거예요. 그,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어, 분명히 이 엄마가 중재를 자꾸 하려고 들 거예요. 음. 왜냐면 집안의 먹칠을 굉장히 경악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사실상 손놓았다고 봐요. 음. 근데. 엄마가 자꾸 자지러지거나 눕거나 아프다 하거나 이렇게 자꾸 중재를 시키려고 하는데 박수홍씨는 살 수밖에 없으니 싸우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기지만 실질적으로 이겼다 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이 잃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 박수홍씨 분명히 박수홍씨 편이 많아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이, 아무리, 이 강자가, 어 이래도, 약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지만, 이 싸움은 아니야. 그래도 박수홍 씨 편이고, 박수홍 씨 운이 죽은 건 아니야. 응? 죽은 것도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살릴려 들어서 정보를 잡고, 이, 뭐, 증거를 갖다 대고, 여론 머리가 잡고 그렇게 흘러갈 거고, 어, 이게 사실상 단번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말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년, 최, 최, 최소 3년은 길게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기는 결과는 이겼지만 수홍 씨 마음 안에는 정말 커다란 이 총을 맞은 거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는데 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오래 가요. 어 죽을까봐 무섭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참 되게 그뭐 실화 탐사대가 뭐. 100%의 뭐 그건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아무튼 부모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실은 이래버리니까 본인도 답답은 했나봐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거는 박수홍씨가 너무 어린 친구와 결혼한게 사실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어느정도의 뭐 10살 뭐 이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스물 몇살이니까 차이 날거야요 아마 그, 그런 그 어린 사,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올해, 그, 올해까지 갈까요? 이, 이 둘이 관계가? 이거 말고는 다른 구설은 없어요. 음, 박수홍 씨는? 응, 박수홍 씨는 응. 이거 말고 뭐 사실상 가십거리로 사람들이 장난질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구설은 응. 없어요. 그냥 가족으로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응. 이 남자가 그냥 이 여자가 있다고 하면 버티기 돌아갈 거예요. 응. 그냥, 그냥 마음의 작은 의지라고 응. 보고 그 여자가 그냥 묻어나게만 곁에만 있어준다고 하면 이 사이는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 이 여자가 댓글을 보지 말고 어떤 가식거리에 논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어 약간 시골 사람이라고 상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 매체에서 자기의 어떤 내용을 보지만 않으면 관계는 지속이 되나 이 여자분도 같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혼을 구설은 없지만 혹시나 이혼하게 된다면 너도 아프니까 내가 보내줄게 박수 씨가. 응, 나만 아플게. 너는 떠나. 그래서 아마 이 여자의 뒤에 후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살 집이라든지 뭐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시켰다든지 외국으로 도피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헤어진다기보다는 떨어져살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요. 왜냐면 상대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높다라고 보고 어, 수홍 씨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게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라고 보는데 맞아요. 저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이 악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뭐 가족부터 해서 그 결혼부터 해서 악플이 진짜 많은데 그박수홍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은 진실이겠죠 거의 다. 이 거짓말을 할 성격인가요? 성? 성격? 거짓말은 하진 않았지만 많이 빼먹었어요. 아마 유리한 조건인가 보다. 크게 소문나지 않는 것들만 얘기했을 거예요. 다 얘기한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거짓을 얘기한 거 아니지만, 줄여서 얘기했다라고 보면 돼요. 아마, 아마 양파처럼 까득까도 뭐가 바퀴벌레 알처럼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박송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당신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도둑질을 한다고 욕하지 말고, 문간 열어놓은 것부터 잘못을 탓해야 돼. 누가 누구를 탓할 건데? 가족이 도둑이 되게끔 만든 건 본인 탑도 있어요. 잘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아니란 마음이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형탄만 해. 사실상 그잖아. 쓰게 냅둔 거잖아. 미리 막았어야지. 아니면 자기 조건을 챙겼던가.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산 거야. 사실상 이 상황을 가장 악화시킨 건 본인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억울하니 말하는 것 뿐이야. 왜? 이미지까지 망가지니까. 멈췄어야지 그냥. 돈을 주고 받는 것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라 보고 아마 계속 싸워나갈 거라고 보여요. 중독 포기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잠깐 주춤하는 거지만 다시 또 싸우려고 준비를 해요. 응? 근데 어가 아, 진짜로 점 보다 보면 자식 끼고 사는 엄마가 제일 답답해. 내쳐야 되는 자식이 있고 끼고 살아야 되는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끼고 살면 안 되는 자식이야. 음. 부모가 이 남자를 어 그냥 안쓰러워서 검토해서 물가는 애는 마냥 이 엄마 성격에 물가에 내는 애같으니까 끼고 산건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욕먹고 자식도 욕먹고 다 잘못된 거라고 보면 돼. 응? 그냥 내치는 게 훨씬 더잘 크는 자식들도 많아. 음, 오히려 응? 이렇게 내보냈으면 훨씬 더 이런.. 훨씬! 왜냐면 내로남벌 버리거든. 지가 누고 싶은데 누고 지가 먹고 싶은데 먹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 누고 아무게나 살아도 자, 알아서 그냥 돈을 쓰다 말든 그냥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뭐라고 할게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자꾸 감옥에 가다둘 자꾸 칭칭 감아버리니까 안 좋아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이 사건의 싸움은 봤을 땐 누구 잘못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박성 잘못이다. 그러나 너무했다. 그래도 식구인데. 그리고 엄마가 너무 낑겼다. 너무 끼어있다. 응? 너무, 이, 좋을, 저울질을 했다, 이거지. 안 좋은 조건이 삼박자가 다 맞아서 이런 상황이. 이, 이 사건은 사실상 뭐, 장윤정 사건이나 김혜수 사건이랑은 다르다고 봐요. 하나가 잘못되고 하나가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잘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몇대 몇이라고 쳤는데, 그래도 방송인의 이미지는 살아갈 수 있게 지켜줬어야 되는 거야.